오, 바로 가는거지? 바로 가는거지? 로버 덕들어갈 때. 지금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제발 제발 제발 와. 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로버 어, 덕으로 찌를 만들어서 블루 길이를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덕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 우리 소리도 잘나고 요거를 찌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로버덕으로 우리가 찌를 만들어서 블루기리 사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보통 요런걸로 찌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철사로 여기다 넣은 다음에 바깥으로 관통해서 여기를 조여주기만 하면 되는거예요 철사는 어 넉넉하게 길이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러버 덕지가 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미, 여기다가는 이제 실로 이제 바늘을 달고 미끼를 단 다음에 어, 여기서 불기를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뜨나 안 뜨나 우리 가 관찰해 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러버 덕을 어 물에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짜잔. <웃음> 귀여워라. 우리 러버 덕이 물에 떴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은 거의 완벽한 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균형도 딱 맞고요. 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도 어, 좋은 러브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서 실전 테스트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 외래종 블루길이 한번 퇴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러브덕 찌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보세요.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 장난 아니죠? 오늘 이걸로 블루길을 잡아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준비한 미끼는 구덕입니다. 구덕.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자 싱싱한 구석이가 왔습니다 자 우리 블루길이는 구석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끼워서 제가 던져 볼 겁니다 과연 오늘 블루길이를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참 기대되는데 나 빨리 껴서 자 음, 오도록 하죠 우리가 첫번째 던졌던 곳에 블루길이가 많다고 소문이 많이 났던 곳이거든요 근데 블루길이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이리티비가 잡으러 온다고 지금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블루길이를 찾아서 지금 여행을 떠날 겁니다 컨텐츠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이 저번에 와서 보셨어야 돼요 제가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막 흙바닥만한 블루길이를 막 몇십 마리씩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 왔는데 망했단 말이야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이리티비 뭐저주 걸렸나 이거 가봅시다. 저쪽 끝에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잡기 위해 구석이 다시 깰 겁니다. 그늘 다시 깰다 어? 이놈의 블루기를 내가 오늘 잡을 때까지 내가 집을 안 가겠어. 오늘이야말로 잡겠다. 치장 붙여봐. 야, 이거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 나 진짜 굉장히 긴장된단 말이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하대로 어 좋다, 좋다 좋다 됐다 완벽하다 저게 아닙니까? 지금 들어간데? 완벽한 포인트에 들어가어 바로 가는거지? 바로 가는거지? 오! 자, 잡았어 로봇 업 들어가있어 그래. 지금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웃음> 잡았어 잡았어! 제발 제발 제발! 와 와! <웃음> 야 잡았다! 야 이거지! 야 미끼 바꾸자마자 바로 불었어야 이게 진짜 잡했어 <웃음> 야, 봤죠, 여러분들? 어? 로보도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 봤죠? 이거거든요. 어? 야. 와... 하... 야, 거의 올림픽 금메달 급인데 지금 <웃음> 느낌? <웃음> 야, 로보 고맙다. 야,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야, 이게 뭐라고 두 번째가 또 긴장이 되냐? 한 마리 낚았는데. 간다. 오, 어? 바로, 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로봇 움직이는 거 보이지? 로잡로다로바 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불루길이 있는 장소 찾으데 아까보다 사이즈좀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여러분. 아까보다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고 우리 불루길이 친구 바로 울어주면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 생태계가 안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됐다 오, 완벽합니다 자두 마리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물고기 <웃음> 세 마리째, 야 이게 꿀잼이네. 로버덕 들어가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로버덕이 물 속에 들어가 이게 찌로 쓰기에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야 재밌네 이거 잘 잡히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자 <웃음> 오늘 로버덕. 를 이용해서 우리가 블루 길이를 잡아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블루 길이가 막 올라오니까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버 덕지 이용해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